우 디렉터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Yeah! 프로방스로 yeah! okay,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네. 의자 옆에 예쁘게 있는데 사실은 데코고요. <웃음> 저는 <웃음>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guys. 지금 이순간에 정말 많이. 기대했던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이랑 어,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쇼케이스같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호응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의견도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저희가 유저 릴레시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적 네, 영상을 하나 만들게 있는데요. 네, 그 부분 좀 보고 네, 그 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s h o you some video. For you. I'm a little b i of r l 네어떠 <웃음> 어... 15주년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과 감동과 메시지를 아, 드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억에 남고 또 감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저희가 어, 지금까지와비로비도 이야기와 아, 앞으로의 와비로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일단! 히스토리, 네, now.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렇죠. 마비노기 개발실에서 랩을 맡고 있는데 하하 <웃음> 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웃음> 그, 제가 아까 전에 좀그 노기노기 랩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요 진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명 드리고 싶었습니다 okay, 뭐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내려오래요 내려오래 아 그래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면 그랬더니 혹시 랩할 줄 아세요?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한 번도 한적 없는데요? 와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그 음악 그 스튜디오 부스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일부예요일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일부에 그거 듣고 아이탄 얘기를 하시는 커버해주시지 막 2탄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하라고? 근데 제가 왜 아, 했는지 아세요? 어, 일본 정도 때 정도면 이게 정도면. 다른 사람이 시킬 거라면 당근을 흔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당근 흔들라고이분 내가 입으로 한 거야 바로 아, 할게요 <웃음> <막, 웃음>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마미룩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얘기해 볼게요 제가 2017년 10월 할로윈 파티 때 여러분들을 처음 뵀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 그 때, 이후로 저는 뮤직 투, 뮤직기를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어, 신규 시나리오였던 메멘토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채찍을 휘둘렀던 체인 슬래시, 이제 신규전 네, 업데이트를 진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초보 유저분들을 위해서 좀더이뮬래시션 어, 판타지 라이프에 좀더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추억당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비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 챕터 6의 G21 마무리를 진행을 했었고요그 뒤로는 챕터 7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G22가 1부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갇힌 폭풍의 뭐라고 2부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이 좀더 승강리지가 되게 많으시고 그 옛날에는 뭐 요리를 일랭대시키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더 계속 빼볼게요. 괜찮을거면서마이크 진행을 했었고요 자이언트 유저분들을 위해서 전투 개편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여러분 공식이 어떠셨어요? 네, 진짜요? 아 되게 저희 개발 시분들이랑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가 어떻게 태가나간 태우, 거냐면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공식 홈페이지 작업을 하던 중에 회의 중에 공식이 공식이를 하다가 공식이가 됐고요 그 공식이의 소망이 만들어질 게이 편의성 개선이었어요 네, 네. <웃음> 그럼 비하인드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인터랙션 메이커 지금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 같은데 어때요? 재밌어요? 제가 여러군데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터랙, 인터랙션 메이커는 지금이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의 업데이트를 더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그 내용도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터랙션 메이커 샘플들이 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초기에 저희 설정을 할 때. 그 저희 개발신분들이 실제 플레이하다가 어 어떤 포인트가 좀교감 포인트가 될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네. 하나씩 취약도 받고 같이 논의도 해서 정리를 했던 건데요. 네. 저는 어쨌든 2016년 10월 할로윈 파티 그때 이후로 G21 포텐셜 등을 포함해서 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한 약속들은 네, 최대한 네,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It's not now. 아,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 그런 얘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말했던 것들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것, 열심히 했던 건데 사람들 채팅 조심하세요. 팬팅 주의해주세요. 보시면, 채팅. 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대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게 되게 많이 힘이 됐고 아, 왜냐? 아, 이거 할까? 아, 해야 되는데? 어, 어떡하지? 지금 할수 있나?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얘기한 거니까 해야지. 라고 결정한 것도 꽤 많아요. 네, 참고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15주년입니다. 네, 오늘이 15주년 생일날이에요. 6월 22일. 진짜 생일이면 아닐 날이고요. 이번에 15주년이라는 어떤 기념, 이 행사를 기념하면서, 정영석님 조심해주세요 정영석님 강태당합니다 어떤 추억과 어떤 추억의 기억의 순간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판타스틱 멜로디였어요 오케스트라 공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제가 어땠냐면요 그 공연이 끝나고 제가 아르지월지올 업데이트 공개, 공개를 했잖아요 그때 한편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정말 여러분 채팅 조심하세요 진짜 막물뻔 했어요 진짜 막 눈물 지지니 막 바로한테야 바로한테야 네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했었었죠 잠깐만 <목소리> 하이트는 회장하는 쪽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어, 다른 어, 거. 아, 감사합니다도 그렇어요. 리뷰민님 감사해요. 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긴것 같아서 지금 페스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가 되어버려서요 아, uh, Sorry, I can't tell 어, him. 저, 사실 저 리뷰 말씀이 the... 이미 있는데 그거를 so 다못 드리고 저는 감사합니다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좀 기다릴걸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데요 이거 들으면 아, 아니 지금 잠깐 네, PT 조금 맞춰주시는 거로 하고요 음. 어쨌든 지금 아마 이 제가 제 15주년을 준비하면서까지 이야기들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유저분들이나 저희랑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마비독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뭐할 건데 여러분! 여러분 이번 여름 업데이트 뭐할것 뭐 같아요? <웃음> 뭐요? <뭐야>? 베이스티? <웃음> <메시지? 웃음> <웃음> <경남에 웃음> 네 정령계 팬에게 나옵니다 네, 다 들어주고 싶어요, 전부. 다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그 메인스트림 업데이트 있잖아요, 메인스트림 업데이트 어 개인적으로 지금 챕터7이 지금 G22, 2 3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당연히 G24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너무 뻔해. 너무 의외성이 없어. 그렇게 의외성이 없이 그냥 G24 그냥 나오면 되겠습니까? 큐큐큐님 <목소리> 감사해요 해서 감사해요 아, 글쎄요 정말 저희 집사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대가 되시긴 하나요? 네! 근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그 챕터 7의 시나리오를 쓰신 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리고요 심지어 거기의악트리그이신 분도 다 계세요 지금 다들 여기 관계자 표 딱지 있잖아요 그거 다 숨기고 <웃음> 다, 다 넣어놨어 지금 네. 아, 형, 감사합니다. 할까? 계속 감사합니다 될것 같은데 차라리 처음부터 열어주시면 그 뒤로 넘길게요 네. 300명 돌파 직전금 어. 네. 어. 총1구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게 조금 이렇게 서툴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 맞니다 아, 맞다땀 아, 엄청, 막,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죠? 어쨌든, 어, 지금,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계신 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서 오케스트라 공연 때도 그렇고 유저분들이랑 만나는 이 순간 그분들도 정말 감동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답해 드리고자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마 덥고 좀 공간이 힘들고 하실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조금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어, 좀더 이해해 주시면 저희 개발실에 계신 분들이 좀더 네,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포션 안 넘어가요. 저거 나온 걸로 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아, 챕터 7은요, 아포칼립스를 출발한 이 챕터 7 같은 경우는 총 4부작으로 된 거는 이미 아시죠? 네. 네, 그게 원래 기승전 결의의 형태로 구성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총 7개의 시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G22, 23 나왔으니까 클라이맥스가 나올 때쯤 된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기는 해요. G22 때는 네, 처음에 베로 등장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죠? 검은달의 검은 검 계단이 처음에 이렇게 새롭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어니 모를 때 대홍수가 일어났던 거친 폭풍의 노력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챕터 7, 항상 제가 메인스를업데이트 하면서 같이 특성 업데이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곳에서 특성들을 같이 플레이하시는 것들을 봤었고요. 그래서 이거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뒷모습 맞아요. 저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찍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웃음>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걸할것 같습니까? 네. 그 얘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New, New Main Street 오! 300일 넘었다 감사합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로젠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2019년 7월 18일 날네 1차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웃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 G24에서 이야기 드릴 는 새로운 가장 스트림. 클라이막스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 지금 여기 가운데서는 제가 사진 제일 많이 찍히겠죠? 네. 곳곳에 나타나는 새로운 시련들을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얘기했지 않습까토리역 나온다. 토리역곡,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죠? 네, 토리역복들 분들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정말 검은 달에 보다 정체, 복제요, 그 다음에 의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그리고 g 2 4는 어쨌든 총 3개의 시련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단의 교단의 존재의의와 의 행동의 목적이 네, 밝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망의 제로형과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 부분들도 네. 같이 풀어나가볼 네, 예정입니다. 제로 영웅들도 나온다는 소식. 자, 지금부터 살짝 제가 아주 살짝 G24에서 다루게 될 어떤 새로운 에디닝같이 새로운 시련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G24. 어, 이거 디아블로가 디아블로 아니야 이거? 얼마 되지 않았는데. T리 아니야 이거 또 다른 어떤 또 가문들의 세력 어떤 어두운 그림자들이 들리지참 궁금하네요. 어느 날. 하늘에서 월석이 나타나서 실제 에빙전역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생기고 아찔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밀리시아 문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벨벳스 드리국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토리었고 이거 대륙이어서 진짜 개혁이 너무 많고, 진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지만 저쪽에 계신 분이나 저쪽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네. 지금, 어, 아베론 베트 옆에 있는 어쨌든 성서쪽으로 해서, 와우, 와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주24에서 같이, 네, 보시게 될것 같아요. 자. 챕터에서도 항상 다뤘던 제가 특성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도 3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둔안나 갔어요 제가. 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 이번에 SNS나 팩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의견 되게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되게 갈증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막맥좀 줄여 주세요아 저도 막 사실 저희가 이런 시스템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정교부의 개별 없나요? 네. 손발 그래픽도 보여주세요. 손발, 손발. 핸드. 아, 너무 너무 핸드, 레그. 그래픽. 밀리시아 유저 여러분들의 소화가 많고, 정말 저희가 이것들을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돌려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정령 업데이트 진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령이 가진 어떤 고유한 특징들을 유지하면서 어떤 컨텐츠의 재미들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개발진의 굉장한 큰 부담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정령에 대한 어떤 어, 생각들이나 또는 어떤 개인들이 같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개인이 가진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속 할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이런 데 계속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약간 여기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께 꼭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오, 가연. 뭘까요? 과연 과연 과연 과연?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다. 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번 업데이트 신규 정령 우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부터 정년 얘기 해드릴까요? 네! 해드려요? 사실 개발실에서는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요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됐는데 이 완료 안된거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여기서 안돼 안돼 안돼 근데 전돼돼돼돼 돼. 네, 언제 하고 했지? 뒤2 6차 업데이트가 된는 7월 18일 그 다음주인 7월 25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정령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죠? 오세발 네, 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령계약은 전차적으로 대조인체센터 강화 동시에 정렬을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네 이렇게 좀더 쉽고 자유롭게 강력하게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년 UI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제 그동안 되게 불편했던 계약, 이 뭔가 이런 육성 대화들을 또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외형에 대한 어떤 강화들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션, 제가 인터넷션 메이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정년 개편에도 인터넷션 메이커는 같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불, 불편함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죠? 정령 키우는 게 보통일 아니잖아요. 보통의 의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편 전과 네. 얘기해 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계절 어, 엔체트 엘드도 적당이 가능하고요. 세 개. 크레이터는 세, 세 개야. 정령 세 개. 저의 포인트야, 세 개. 특히. 지금까지는 캐릭터당 한 개만 가질 수 있었던 장병들을 최대 세 개까지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자입니다. 세개세 개! 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약 가능한 무기들이딱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부분들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무기 어, 특히 이벤트에서 특정적인 무기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둘수 있게 만들었고요 일반 수리 가능. 그 다음에 아, 일반적인 수리 기능과 그 다음에 무기별로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무기에 고정되어 있는 정령이 있었던 형태였잖아요 그 부분들을 전부 해제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무기에 내가 원하는 정령을 계약할 수 있는 구조로 네,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하는 교감이라고 해서 아까 인터랙션 메이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인터랙션 메이커를 통해서 실제 정령의 아이덴티티는 정령과의 교감이고 정령과의 어떤 대화들인데 그 부분들을 되게 화하한 차원으로 이런 키워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인터랙션 메이커들을 가지고 내 취향에 좀더 맞게 편집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개발실에서 아직 완료 안 됐는데 지금 오픈이 오픈? 돼요? 돼요? <웃음>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되, 죠 되죠. 그래서 자, 함께하는 정령에서 실제 계약이랑 계약 지금 정령 이전이라는 어떤 UI 자체의 형태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네. 실제 무기들을 계약하는 과정이고요. 계약하는. 그래서 그 무기 무기의 정령들을 계약하고 관리할 수 있는 U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 포인트를 통해가지고 실제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또는 성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역시 그것들을 활용한 어떤 기본적인 차이들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템 줄때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네! 드디어! 아 네. 많이 줄수고한 번에 볼 수도 있고 드디어! 와! 드디어 네. 진짜 특성을 통해서 더 강해진 정령아 여러분들 되게 아 드디어! 아 진짜! <웃음> 네 와. 저는 특성들을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더욱 강력해진 정령루비들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외화 파트와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완성단계가 아니고 개발 진행 중에 제가 원래 허락 없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 계약과의 체제 정령과의 첫 만남들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연출하기 위해서 신규 연출들이 뒷파운는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계약을 정령을 처음 만났을 때의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키워왔던 힘들게 키워왔던 내 정령 어떨까 자, 내 네, 클래, 그래서 그 아이를 실제 클래식 정령이라는 워딩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클래식 정령 무기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대로 클래식 정령 무기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정령 무기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50대명까지 키워있는데 되게 이 힘든 비용을 키워가지고 신정령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잖아. 다시 키워야 돼?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클래식 정령 무기에서 어떤 성장되어 있던 비용들을 어느 정도는 보정해서 다 이관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 아 여기까지가 정령 관련한 얘기 드렸고요. 어, 요거는 서브예요. 서브인데 조금 더 강력해서 돌아온 한 가지가 있길래 제가 한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올라 던전의 베테랑 모드. 네 컨셉 자체는 어떠냐면요. 15주년 기념에 해당하는 올라 던전 베테랑모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유저분들이 사실 처음 옛날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맨날 만나 올라 던전 밑에서 만났던 쥐, 박쥐, 그죠? 거미. 자, 그런 친구들을 또 만날 거예요. 그 디자인 측면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대신 그들이 최상의 난이도, 현재 뭐 현재에 있는, 어, 물론 전의 가장 최상의 난이도인 베테랑 난이도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쉽다고 약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실제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5주년 기념에 맞춰서 옛날의 어떤 추억과 향수 그리고 내가 되게 힘들게 울라던전에서 사냥을 했었던 그 감성 그죠? 그 감성 그대로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소년 모드 베이스로 뉴비가 되셨습니다 400명 날 있고요. 이제부터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오늘이 22일이죠? 네! 내일모레 이틀 뒤에 6월 24일날 공개 테스트 서버에 정령무기랑 특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4일 이후 사전 이벤트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7월 18일 뒤2 4 1차 업데이트되고 그다 바로 한주 뒤인 7월 25일날 정령 개국이 개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름 이 네. 와자 여기는 여기는 여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름은 아닌데 현재 마비노기가 현재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 제가 할로윈 파티를 말씀드렸었요 애니메이션! 와우 그때도 제가, 애니메이션 아, 마비노기에서 이런, 거 하고 싶,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 그런 맥락처럼 마비노기가 어떤 것들을 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차적으로는 경매장 경매장들이 계속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좀 알기가 어려워 내가 실제 이 게임에 접속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알수 있도록. 그래서 모바일로도 홈페이지 접속하면 바로 알림으로 내 경매 상태가 어떤지도 알수 있도록 그런 알림들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실제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채팅 시스템이 들어갈 예정인데 어떤 거냐면 실제 인게임과 아웃게임, 그러니까 모바일과 그 다음에 인게임, 그 다음에 PC와 인게임이 실제 채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용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규 팬들, 인터랙션 메이커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외에도 메인스트림이나 전투 생활제는동북 밸런싱, 낭만공작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서는요 제가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아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세요? 우리웅! 우리 저희가 완료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 사실 계속 참못 자고 밤새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공개 테스트 서버에서도 테스트 해봐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아름다운 업데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